아저씨. 어머. 어 카메라 켜졌네. 네, 네, 네. <웃음> 잠깐만 서서. 아, 됐어. 다들 네, 릴라이브 키시고. <웃음> 아, 릴라이브 케이지. 아, 내가 이렇게 알려주면 좋지? 그래. 아유, 상냥하요 저기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자, V 한번 해주세요. V. 이렇게. 네, 돌려서 올게요. 아아 <웃음> 가자 네네네 네. 네, 출발하세요 <웃음> 자 바로 자회전 신호 나왔어요 바로 탑시다 신호 딱받았아 아, 아우 시원해 아우 좋다 아우 시원해 좋구나자 네. 우리 다음 목적지에 아침 직속 직업까지 걸리는 시간 남은 시간입니다 기도수는 48km 정도 남았고요 기온은 지금 현재 25도 캡틴 스틱이에요 <웃음> 아, 투어, 오늘 일정 시작하겠습니다. 지 바뀌었어 남해악이네 천천히, 천천히. 바뀌어라 아 여기까지인가요? 아, <웃음> <웃음> 아 여기까지였나봐요 돈 들어서, 안했나 봐요？여기 아... 까 지가 끝이가서 갑시다. 근데 우리 온대가 잠깐만 냄새가 나지 않냐? 도리가 냄새 아 저기 가 냄새? 아저 앞에 무슨 식당이 있는 거 같은데 어저 냄새가 안 나냐? 여기 해장 나는데요 뭔가 해장국 끓인 냄새가 나는데 해장국 냄새가 <웃음> <웃음> 이름, 이름이 뭐예요? 아 <웃음> 차이? 어, 찰... 버리국가 아, 저기네요. 저 왼쪽 거기 왼쪽. 아, 저기 쪽이야 아니, 나이 골목 들어가서 안쪽인 가같거으로안쪽 네. 들어갔나 봐. 아. 네. 아니네. 쌍동인의 보리밥집이 여기니까 건너편이네. 여기잖아요, 여기. 반대편 요 여기인 거 여긴 아니야? 거. 이, 이거 아니야 이거? 네, 그런 거. 이거 하얀 집이 나고 옆집인 거 같아요. 왠지 이쪽인 거 같은데?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어 여기 느낌인데? 이쪽이. 아 여기가 이거. 아여기네아 대박. 대기야? 일로와. 아 대기네. 대박이. 대기. 여기 웨이팅 해야 되겠다. 웨이팅 해라. 저앞에서웨이여 웨이팅 해야 되고. 예. 아, 그 오토바이 앞으로 대시래요. 어, 앞으로 대네? 뭘 하나봐요. 앞으로좀 대달래요. 아. 동네 주민들이 뭘 하는 것 같아요. 음. 아. 그럼 음. <웃음> 그 앞으로 가자. 긴장해서 그 앞으로 될걸 그랬다 그냥. 아, 그러네. 네. 싫어하는구나. 이 집이 견제를 많이 받네. 어 견제를 많이 받네. 오래된 집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니 오래됐고 뭐 세우세요. 상관은 없고. 어. 보니까 이쪽만 잘 되니까 다들 인심이 사납네. 그런 거 같아. 마치도 마치. 마취도 남 이라고 어, 는 이, 분이찌는그래서 냄새 가 좋다. 진짜 음. 진국 냄새 가 비꺼울 수도 있어 엉덩이를 좀 많이 눌러야돼 물기가 음. <웃음> 있어가지고 마음껏 막 덕질을 못하겠네 물기가 있어가지고 막금울 수가 없어서 차 말라 있어야 되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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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기가 있어요. 물기가 네. 있어 조심. 단차서 쭈로 들고 공사. 공사. 어. 이렇 자전거 있으니까 차가 뒤 올라올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p 대 t up h e 요 e I 두 o n 다 know what you say. I don't know w h 찍고, 어. 어. 어, 어, 사진 오, 사진 찍고 그래. 그냥 가 say. I don't know w 그 a t you say. 여기 음. 잠깐만. 여기 여기거든. 여기 아, 이리로 네, 네. 어, 들어가야 되는데. 와, 오늘 얘는 되게 바쁘구나. 어, 진짜 특성 모 오셨네. 일단 이리로 들어간다. 네, 네. 우리 이쪽에다 대면 돼. 여기 이렇게는 그냥 차세요? 차 차선 하나에 여기 이래로 어, 쭉 돼요 그냥 이렇게. 아 여기다 대면안 되고 거기는 인도잖아 인도 가는 길을 막은 거잖아. 어, 막 아, 그런가? 이씨또 생각을 못했네 인도 그 형이 여기 들어갈래? 들어가세요. 들어갔어요. 제가 이렇게 여기도여기도또 여기, 여기도 여기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어들어 근데 기울이 못해도 바뀌는데? 어, 그래, 그래, 그래. 아, 아 기울이가 안되겠 그래 그래 절대로 어굿 됐어? 이쪽에 여유공간이 있으면 이쪽에 있을 것 같아 이쪽에 여유공간이 있을까요? 이쪽이라든지 맞아 안 가봤지. 나는 우리 집 마루만 들어왔어. 특기서 한번 가보지 뭐. 박수 사바디란데가 있대요 네? 네. <웃음> 아, 아, <웃음> 맛국스토어니까 맛국수를 하나 먹고 맛국수가 어떤지 먹고 나서 문 프로한테 맛이 어땠냐고 한번 물어봐 줘야 되겠지 네. 아이 위치가 안 됐나? 아이씨. 위치 잡고 있냐 지금 혹시? 네 아, 그럼 한 명씩 출발해야 되네 당연하지 그래. 아이 <웃음> 아, 위치가 코너가 그렇게 안 높은 코너인데 그런데... 위치 자꾸 펜작 찍을 때 먼저 아... 내려가면 손해야 <웃음> 자 그러면 문프로가 최상의 그 최적인 사진이 나오게끔 <웃음> 찍어야 되는데 한번 두놈 다 실...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최적을 찍더라고 <웃음> <웃음> <웃음> 아저 형님 너무 마음에 아라 큰일 났어요. <웃음> 어, 간다. 예, 네, 나 여기 나 위치가 해라. 좋지는 않은데. 응. 음... 네. 어. 오세요. 한몇 메터, 몇메 떨어져 있어? 뭐, 한, 한 1,200m? 아 어, 이, 천천히 내려, 빨리 내려가니까 저번에는 뭐, 찍히지도 않았던데. 그러니까 너무 빡! 오히려 안. <웃음> 아 이게 다운힐 클럽으로 해야 돼 훨씬 어이 사람들. 아. 오 좋아 오세요. 통과. 음, 통과. 앞다. <웃음> 온다 동일아 조심해라. 네. 나 카메라 쳐다보고 있어. 아. <웃음> 아쉽다. 아니. <웃음> 정문이 형은 나는... <웃음> 정문이는 너무 카메라를 신경 진짜... <웃음> yeah. 광암 근데 옆에는 광암막 국수라고 또 있는데 여기가 어, 진짜 위에 기와지붕 있고 들어가는 이 포화구가 내가 찾던 그 집? 그 느낌인데? 와 이거 진짜 추억 속의 막국수집을 찾아서 투하해서 아, 진짜 찾는 분위기인데 이거? 강문아 어. 비빔물! 물! 음 물물색 물 강원도 하면 또 감자지 그렇지? 어. 강원도 하면 감자지 음. 맛있겠다 음. 자, 드셔보세요 음. 맛있... 감자 좀 마주 자, 음. 드셔보세요 아, 음. 완전 막 바삭바삭해 보이네 맛있다 자 그 다음에 설탕 세 스푼인 거모르겠고 <웃음> 설탕, 대판 설탕, 계파, 식사 식사, 식사, 20분이면 이정도는 넣어야 되죠? 그 정도 어, 하면 그 정도 맛이 없을, 없을, 없을 것 같은데? 참맛거 어. 아, <웃음> 싸니까 데보다 싸니까 차들이 막 줄을 섰네요